이 영상 역시 추후에 나오게 될 영상의 녹터가 끝난 이후에 확인해보니 좀 불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특히 데이터 시각화 부분의 툴을 처음 다루신다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런 걸 준비해봤고요 맷플럴립이나 시보른 같은 라이브러리가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화이트, 웨이트, 키와 몸무게가 있는 이런 쭉 표인데 2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키와 몸무게의 관계 예를 들어 X축에 몸무게, Y축에 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겠죠 점점점점점으로 점점 20개의 데이터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Seaborn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좀잘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의 구조도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Scatter p l o t 입니다 X, Y,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X축에 몸무게를 놓고 Y축에 키를 놓고 그 데이터의 소스는 df라는 변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짠 하고 나왔죠 대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당연히 몸무게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관계가 나올 텐데 이점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게이한줄한 한 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큰이 키가 어디있죠 요거 같은데 183, 183이 여기 있고 그리고 몸무게는 73, 2.99 네 여기 즉요 점이 여기 있는 이 12번째, 12번째 학생의 키와 몸무게거겠요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선형 회귀 추세선까지 쭉 예쁘게 그려주는 플러스는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함수로 받는 입력값이 똑같을 거예요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네 x y 데이터 똑같죠 네 아까랑은 같은 스캐럴 플롯이 나왔지만 여기에 추세선까지 이렇게 싹 예쁘게 밴드까지 표현을 해서 그렸네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자 추후에 나올 내용이 여러 개의 플롯들을 하나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플러스를 하나의 프레임 속에 딱 넣어놓는 이런 거를 뒤에서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를 그렇게 해볼게요. 그러면 매플러립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. c 본만으로할 수도 있는데. 자 먼저 이 내용을 정말 100% 다 이해 안 하고 계셔도 돼요 눈으로 보시고 음 그냥 그런가보다 정도 감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맥플러립 혹은 뭐 파이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플러들이 마찬가지지만 크게 피규어하고 X... X... 그러니까 AX요 요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틀 하나가 있고 얘가 피규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X와 Y축 그리고 여기에 직접 뭐 찍히는 이 차트들 이런 것들은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복수형으로 써는 거 보면 X를 여기다 하나만 넣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겠다는 그런 암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암시적으로 존재하는 피규어가 있는 거고요 요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X가 있는 겁니다. 이해 안 가신다고요? 괜찮습니다. 이해 안 하셔도 돼요. 자, 우리가 그려야 될 플롯의 구조를 저는 이렇게 정해볼게요. 틀이 이렇게 있고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자,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 개수는 하나죠? 그리고 열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냐면 number of columns, number of rows의 약자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값이 1일 때는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빨간 선으로 그려드렸던 대로 전체 틀이 나왔고 요 안에 x, x 이렇게 두 개의 x 이게 참늘 발음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첫번째 엑스에다가 얘를 그려주고 요 두번째 엑스에다가 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엑스 값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만 보세요 얘랑 얘 뭐냐면 배열이에요 배열 리스트 그래서 이 첫번째 있죠 얘가 지금 얘인 거고 배열의 두번째 성분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아다가 첫번째 플스스 그리고 요 두번째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for loop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때마다 이 ax라는 변수는 얘, 얘를 얘 차례차례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자 카피를 해 와서 여기다가 한번 <웃음> 넣어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볼게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음,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가 딱히 이, 이 그림을 어떤 축에다 그려라 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 마지막 거 여기다 두 번째 거에다가 얘를 그렸을 뿐이에요 뭐 시프트 탭 키를 빠르게 두번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입력값을 또 넣을 수 있는지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입력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ax 값을 정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스케럴 플러스를 그릴 것이다 라는 거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x 값은 지금 변수로 돌고 있는 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s h i f 쳐보면 네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직 아니지만 즉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 x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스 c a 플러스 r 그리고 또 f o r l o o p 이돌때두 번째 x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두 가지가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니까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이게 무슨 말인지 곡씹어 보세요. 처음에 얘를 실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림틀 하나를 만들었고 두 개의 x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첫 번째 x에다가는 이 스캐터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는 리그레션 플러스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? 그러면 그 x의 값을 어디라 할 거냐라고 봤더니 얘가 일종의 배열이라는 거죠. 첫 번째 거를 불러오는 거는 여기 브라켓 넣고 0을 쓰면 이 a c c s 라는 배열 안에서 첫 번째 값을 불러오는게 되고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a c c s 배열 중에서 두 번째 위치한 얘를 지칭하는 게 되니까 scatter 플러스는 첫 번째에다가 regression 플러스는 여기다가 그려서 얘는 그냥 점만 있는 그리고 얘는 점에다가 예쁜 추세선까지 있는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짠 하고 나왔죠 이런 거를 나중에 할 거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영상을 들으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